이것도 이게 롱숏 비중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는 있다. 여러분. 이거 봐봐요. 얘가 비트파이넥스 롱이랑 숏 포지션 비중이에요. 뿅뿅 두껍게. 빨간색은 숏. 숏이 엄청 올라가 있잖아요. 숏이. 숏이, 어, 숏이 엄청 그, 그 자리일 때장대봉이 떴었네. 음. 숏이 엄청 올라가 있잖아요. 그때도. 그리고 여기도 아 여긴 또등그러고 근데 거기도 예. 그때그 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상태죠 음. 그그때 만큼은 아니죠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상태죠 숏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그랬고 숏 비중이 올라가면 올, 오르는 경향이 있긴 있었어요 청산에 응. 다 털려나가요 숏이 올라가면 다 털려나가요 여기도 숏이 빡 하고 치고 올라가면 이렇게 여기 또 낮았어, 여기, 여기였나? 이땐 또안 그랬어. 뭐, 항상 그렇지. 항상 일치하잖아. 음, 근데. 항상 그러진 않, 않았네. 근데 지금, 지금 숏 계속 엄청 저렇게 좀 많으면은. 롱이 계속 우세하다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네. 그때 마진이 있을 땐가요? 아까 보셨을 때? 아, 그럼요. 마진은 그 비트파인스 있을 때부터 있었죠. 아, 그 네. 롱에서 계속 숏이 우세했었는데, 오로, 여기. 그러니까 언제냐 이거예요. 얘가 쇼시 언제부터 꺾였냐면 여기 꺾였잖아요. <웃음> 추세가 꺾인, 꺾인 지점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르기 시작한 여기, 게 여기 여기 여기 <웃음> 넘었을 때부터 쇼시 줄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넘었을 때부터. 그게 바로 6,400에서 6,500 넘을 때 넘으니까 사람들이 쇼스를 다 비중 줄였어요. 비중 줄이고 내려가니까 쇼시 다시 늘었죠. 다시 늘고 있었는데, 계속 늘고 있어요. 계속 늘고는 있어. 지금 여기, 여기 뚫고 올라가면 또, 또 줄겠지, 뭐. 이더리움이, 어, 원래 이 이더리움 2.0에 대한 얘기가 몇, 오래 전부터 나와 있었어요. 이, 그니까, 이 샤딩이라는 기술이라는 게 있고, 이제, 뭐, 스마트 컨택트하고, <웃음> 이제 이런, 이거 뭐지? 이 어, 이더리움 2.0에 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샤딩도 원래는 이전에 벌써 개발이 끝났어야 됐는데 이 샤딩 프로젝트가 되게 늦춰지면서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 하락을 약간 유, 유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이제 개발 가격 그리고 신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로드맵을 충실히 따르는 건데 이제 이더리움이 샤딩이라는 기술을 개발이 조금 늦어지면서 얘네가 조금 좀 게으르게 개발을 하고 있다, 혹은 약속 안 지킨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이번에 이더리움의 가격의 하락을 영향을 미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음, 그래서 이 근데 이 샤딩이라는 걸를 사실 설명을 하려면은 막 분산 처리도 네. 설명을 해야 되고 좀 스케일링 음, 관련된 아, 기술이죠. 네, 맞아요. 스케일링 샤딩. 관련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범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아. 두 개를 똑같은 거를 이제 동시에 복사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 정보에 대한 이제 신뢰성을 유지를 해주는 그런 기술인데 아직 다른 블록체인에서는 이제 개발하지 않고 알발 아, 안된 상태고 이더리움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 놓쳐졌어요. 근데 이제 이더 블록, 어, 부텔릭이, 이텔릭이 이더리움 2.0을 이제 내세우면서 이제 아 어, 우리 이더 이더리움 2.0 만들 거고 이제 거기 안에 샤딩이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더리움 2.0이, 향후 이더리움의 방향에 있어서 엄청난 방향을, 약간 엄청난 변화, 변곡점을 만들 것 같아요. 거의 새로운 이더리움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이더리움 2.0은. 그래서. 그거 이,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빠른? 빠른 네트워크 속도가. 그 다음 지금 이더리움에 갖고 있는 문제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지네들이 만들어놓고서도 이더리움이 지금 네트워크가 엄청 꼬여있어요. 막. 그, 뭐야, 크립토키티? 네. 크립토키티 때문에 뭐야 트랜잭션 속도 엄청 느려지고 했었잖아 근데 그게 문제인 거죠 크립토키티 그러니까. 많은 게임도 감당을 못할 정도의 지금 네트워크 속도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더리움 자체가 약간 빗썸 같은 상태예요 음. 그래서 내부적으로 겁나 네트워크가 꼬인 상태인데 지네들도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이거를 뭐 하드포크로 해결을 해야 되냐 막 <웃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 2.0에서 그런 네트워크의 꼬임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캐스퍼 프로젝트도 이제 조금 이번에 샤딩하고 캐스퍼 프로젝트가 동시에 이제 완성이 되면서 조금 완전 새로운 이더리움을 이제 토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가, 지금 가격이 사실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2.0을 대비한 매집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2.0은 되게 큰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어, 조금, 그, 이거 그게, 한, 표현을... 언제쯤, 그러면은, 윤곽이 나와요? 팩스가안돼 있어요, 일정이. 그래서, 그 보면 이렇게 공개 임박, 막, 이렇게만 나와 있고, 뭐, 어떻게 막, 된다, 언제 된다라는 거는 사실, 뭐, 아직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 뭐, 적용은 미지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탈릭이 그렇게 얘기는 하긴 했으니까, 이더니 2.0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했고, 어,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조금 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니까 포화 상태 도달선언 이것도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네트워크가 폭주하는 크리토 키티만한 이제 네트워크도 이제 이더리움을 폭주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토 키티 나왔을 때그 네. 트랜잭션 엄청 뒤쳐지는 거 보고 네. 그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못 쓰는 거예요. 쓸수 있는 네트워크가 아니고 근데 그때 그게 호재로 됐다니까 두 배가 됐다니까 이더리움이 <웃음> 그게 아 근데 그게 호재라기보다 그러니까. 그게 호재라기보다 사실 크립토 키티가 그 그러니까 블록 크립토 키티는 블록체인이 쓰이는 첫 번째 이제 실용성 있는 데비였잖아요. 실용성. 실용성 쓰이는 사람이 쓰이는? 그 시, 쓰이는. 구체화된. 구체화된 데비였잖아요. 어. 이제 그런 결과는 같은, 똥망 아니야? 아 지금 대, 어떻게 되고 있네어 결과에... 지금 지금은 뭐 모르겠나. 하여튼 그때 이슈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근데 그거는 사실 이더리움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프로젝트였잖아요 이거는. 그전에는 일반인은 잘 모르다가 이제 크래프트 키트 나오면서 이제,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알게 됐으니까 하여튼 이 2.0에서는 지금 이더리움 소스코드도 대부분 많이 바뀔 거고 새로운 개발 언어도 많이 나올 거라서 이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워 올해는 안될 거예요 올해는 안될 거고 내년 초 최소 내년 초부터 이제, 이제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대면은 네. 장기적으로 우사, 우상향하거나 급상승하거나 뭐 어찌됐든 좋은 거 아니야 이건? 엄청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있는 코인의 90%가 이더리움의 소스 코드를 따라 하고 있어요. 거의 다 복붙해서 쓰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더리움 소스 코드 보면은 이더리움 기타가 보면. 다른 애들이 다따하고 그러니까 뭐 있어? 다 이거 그냥 복사 붙여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웃음> 있는 메인넷 테스트넷이나 메인넷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이더리움의 테스트넷과 이더리움의 메인넷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더리움이 지금 이 코인 생태계에서 엄청나게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그냥 복붙 복붓, 코인이에요 이더리움 복붙 코인이고 다이 소스 코드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위해서 여기다 폴더 하나 더 만들어서 자기네 코인 만들었다 자기네 메인넷 하고 있다 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살아나면 그럼 코인 시장이 살아나는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네 그쵸 지금 코인들이 실용성이 갑자기 늘어나 수... 늘어나게 될, 될 거니까 그쵸 이더리움의 가치가 높아지면 비탈릭 응원해야 되네 그러면 많이 응원해야 됩니다 이런 응. 네. 비탈릭을 응원해야 된답니다 <웃음> 2.0 중요해요 그래서 다들 계속 이더리움을 만약에 장투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 계속 주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좋네요 이거 컨텐츠 만들면 되겠다 네, 이거 아마 하드포크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서 하드포크로 되면은 그러면 어트, 어떻게 될래나 기존에 있는 이더리움 음, 말고 네. 새로운 게 하나 나오나 그쵸 아, 이더리움 2.0으로 아, 새로운 건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소스 코드 그러니까 하드포크가 이제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음. 어, 새로운 코인이 떨궈져 나오는 형태 하드포크가 있고 기존 코드를 업데이트하는 하드포크가 있는데 비트코인캐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코크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하드포크를 해왔거든요 음. 그래서 비트코인캐시는 하드포크를 해도 따로 코인이 떨어져 나오지 않았어요 음. 근데 이더리움,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드포크라는 건 어떤 코인에 있어서는 되게 큰 이벤트고 큰 업데이트니까 하드포크가 있을 때마다 많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더리움도 이번에 따로 코인을 떨고내지 않고 이제 하드포크를 진행될 것 같아요